2016년 7월 10일 일본 이와떼현 내륙지역 북쪽을 진원으로 하는 리터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2년 전인 2020년 겨울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서 오전 2시 23분 일본 아우모리현 동쪽 해상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원의 깊이가 43km로 추정된 해당 지진으로 이와떼현 내륙 북쪽에서도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되고 물건을 붙잡아야 서있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인근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피해 여부를 긴급히 점검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 내 원전이 속속 재가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2016년 일본 이와떼현 내륙지역 북쪽을 전지로 하는 리터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2년 전인 2020년 겨울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서 발생한 아우모리현 강진은 일본 열도를 긴장시켰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4년 5개월 만에 강진 이후 아우모리현에서는 2021년 과 2022년 2년 동안 이 아우모리현에서 규모 5클래스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 중이라는 것이며 2020년과 같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또한번이 아우머리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할지 여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올 2022년 9월 15일부터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 기준 일본 아우머리현에서는 3개월간 무려 12번의, 3개월간 12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머리현에서 히가시돌이 원전을 운영하는 이도호구 전력은 원전 주변의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이 모니터링 값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아우머리현 로카쇼무라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우머리현의 과거 강진 기록을 볼 때에 올 연말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